할렐루야. 아, 예. 먼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 거리에 저희 양지교회까지 그걸 나주다 오는 기름값도 더 비싸요. 거서 기 모니까 싸. 음 그것보다도 그가도 저희 교회를 찾아서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그냥 제가 또 생각을 보면 다른 분이 하는 기도문이었는데 제가 여기서 있다 보니까 저희도 작은 집안도 말씀 전해드렸는데 뭐 말씀이라기보다도 다 아는 말씀이 됩니다. 싸운 거예요. 미세를 배웠었는데 애들 배선하면서 광대에서 싸운 이야기예요. 저 몸살이면 어떻게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제가 필리아 대학에서도 보는 그림으로 제가 처음 본 적이 있어요. 진짜 그때 나이가 45살이었어요. 저희 가정이 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4백이 아니에요. 딸들 받도 그 어머니, 저희 집사람. 지금과는 절이 미국이 아닙니 그래도 한국에서 교회도 짓고피스이 있었지만 그래도 젊은 나이에 그린전 타고 여기저기 공에 다니면서 많른 사랑받는 건데 그래도 혹시 미국이 어떤 거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거에 동료 때문에 그거다 포기하고 한필라델부터갔어요둘어서뭐 아시는 교회지만 교회 이은 말하지 않지만 그 교회도 몇개못 있었어요. 이미 귀여서 보니까 뭐 작은 교회에서 10몇 명 있는데 그 안에서도 또 파벌이 생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를 공항에서 필라테일 때까지 모시고 오는 목사님의 말이 제 목표를 각오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거의 3시간 동안 저에게 한 얘기는 뭐냐면 장룡사님 미국에 외웠어요. 아, 내가 미국의 외화가 그렇게 아 그걸 몰라서 그러나? 그걸왜 그래요? 미국에 있는 선거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좋아 라고 했었는데 감사합니다. 주위 연습공열도 공사에 지금 말을 많고 탈을 고 그분이 거의 3시간 동안 저에게했던얘기그 얘기뿐이야. 아니 지금 이민에 와서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목사에게 10분 정도 됐다말까인데 절대 이민교의성도들 믿지 말라는 얘기만 3시간에 안됩니 아니 무슨 일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그 말이 틀릴까 나 아무리 생각해보자고요. 아니 이목사님 저렇게 탐구하는 거 보니까 이거 이민 목회 큰일 났다. 아보도도 먼저 미국에서 복귀한 목사님이 절대 이민교에서도 아무도 믿지 말라고 하니이이민교에 아, g to 누굴 믿 l 거 t 요 그래 그래래 more. I'm g o 리시는 분은 조금 저한테 이제 l 려 b i 사람이 r 그러면 목사가 뭐 g to b 니장장로을을 l 래요집집사을을 e I'm 요 o 어, i 그 목사까니까이까이 아니죠. 니 기도해야지 기도했어요 기도를하나고 한다고 그시는거야장 목사예요 예 너는 왜그 목사님 말을 때문에 집사님 믿었는데 교회 떠날 수 있어요? 왜집사님 믿어? 하나님 믿었으면 그 집사 안도났지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버리니까 다 두려운 존재 목사는 성도가 두려운 존재고 성도는 목사가 끌끌운 존재고 지금 믿음의 대상이 다 바뀌어버렸다니까 목사가 됐던 장모님이 됐던 권사님이 됐던 저보다 믿음의 대상이 됩니까 요호 오늘 아까 그런 싸움의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미라 군대가 싸웠다는 거야 어디서? 리비트 골짜기에서.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싸울 장비를 가지고 난 사람들은 아니잖아 아니에요. 부르겠지 예? 아내는 남편. 여보,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왜 불까? 그도 가장 믿을만한 사람이니까 말렀지왜이말씀드리는가 문제가 생겼어요. 르비든 골짜기에서 아멜렉이 쳐들어 왔다는 거예요. 다급한 모세가 누구를 불립니까? 다급한 모세가 누구를 불렀어요? 네. 나는. 여러분도 안 불렀어요. 여호수완 불렀어요. 그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기서 아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모세가 여호수완 부르면서 그래도 가장 내 일을 협조해줬어 나의 일을 할동역자라고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지. 야, 여호수완이 났다. 지금 안는게 쳐들어왔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 싸워, 이제 야. 네가 알다시피 우리가 애굽 무기 갖고 싸울 장비가 어디있냐 싸울 장비가 없어. 근데 모세가 여우사 불러놓 하는 말이면 너무 사람 들몇명 모아가지고 나가서 뭐라고? 나가서 뭐라고요? 입이 붙었나? 나가서, 나가서, 나가서 뭐하라고요? 여우사가 이렇게 말인데 당신이 하나님의 종재문단이 싸우고 당신 말하는 것이. 절대 안 시험. 무슨 장비가 있습니까? 군사가 준비됐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싸울 만한 요건이 조건이 안 돼서 뭘 싸워? 싸울 만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 나가 싸우면 다 나가 싸우지. 그래야 그래. 요 그래. 하나님은 싸울 만한 조건이 아닌데 싸우라고 말해. 믿습니까? 다 만들어 놓으면 누구못 해. 하나님 안 계셔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다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양이서 하는 거지. 저는 하나님이서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와서 봤지만, 이 동네는 하나님 없습니다. 제가 아까 이분 중에, 제가 다그 교회 가가지고서, 저를 알릴 수 방법과 전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때 부임하자마자, 10년 축복성례 했었어요. 근데 그 10년 축복성례를 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우리 김덕수 장모님이 중앙만화 하실 때 거기 오셨어요. 다음 날부터 중앙 방송으로 퇴비를 준비도 해 있어요.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 저는 너무 고마워요. 어, 하기까지 목사님도 영화 아빠한테 제때를 못하고 미국이 며칠 안된 목사가 붕회한다니까 오셔가지고서 첫날 왔다가 다음날 근데 그그 그 방송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당일 추모 TV를 보고 방송 보고 찾아 분이 나를 그 다음 집회 집회 마지막 날찾아 분이 우리 사무자 주건사님내일기입니다 결국 김동수 장김도수 장무, 김동 장무님이 우리 교회 상무장, 부모사님을 만나게 되는 매개척을 하셨어요. 그 집에 와서 필라델라 3개월 살고 있다가 거기 떠나서 이뉴저지와서그 가정에서 개척을 해서 그 가정에서 개척을 했는데 3년 만에 요 하나님이 놀랍게 도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땅을 3년 만에 현철로 사게어 정부리지. 땅 사는데 성도도 여기 몇 명이 없는데 목사님 교회는 언제 지요 교회는 언제 지요 나는 교회 못 지어요 첫 번째 난 가진 게 없어요 못지요 여기 정국 같은 땅을 계속 3년 만에 사놓고 3년 후에이 교회를 땅 사고 3년 만에 이 교회를 짓습니다 아멘 네. 이 분당을 짓습니다. 그때 석부가 몇 명이냐? 스물아홉 명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만 사람의 판단을 계산할하말안니까 하나님 수가지고 말하는 게아니야 하나님은요 믿음 있는 사람 통해서 일어나는 니다 근데 잠깐 우리는 거기 얼마나 얼마나 고서 구하려고? 아니 얼마나 뭐예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 요새도 말합니다. 나가서 싸워. 그때 여호수아 말이 또 웃겨. 자, 여호수아 모세가 나가서 싸워 그런데 여호수는 누구의 말을 듣고 나가서 싸우게 됐습니까? 하나님이요, 모세요? 사람의말 들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의 길에 계에다 두고 여호수아야, 나가서 아니에요. 주이더 모세의 말을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은퇴하셨죠? 그만 하나님을 하셔야죠? 뭐 우리 말대로 뭐 일없고 사명 끝나면 천국 가셔야 된다며 귀한 목사 사모님들, 우리 장모님들 지금 멈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고 할 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말해서 아메르폰 대가 이스라엘 싸운 것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주의적 무엇에 말하면 뭐였습니까? 순종했어니 순종하니까 그 싸움이 겨버렸어니 우리 사랑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들 죄송합니다. 진짜 말씀한테 순종하고 사십니다. 아멘은 별로 크게 안 하는데 순종은 내 마음에 들어도 하는 게 아니라 안 들어도 하는 게 순종이시기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일이 아름다워진다면 하는 겁니다. 시대가 이상해져서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 안하면서도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 절대 하나님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아름답습니 진정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다면 그분신력 가운데는 기쁨과 은혜가 있을 겁니 혈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싸울 환경이 아니었지만 하나님도 모세가 말하니까 그 말에. 아멘하고 나가 싸워 승리하는 사람이 될다이 말입니다. 아, 그러다가 모세는 사으로 기도하고 시간 없으니까 그너건가만고그 다음에 모세가 사에서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1일전에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누가 이겨요? 근데 집사님이 기도하니까 마귀가 이겨요. 신라방성경에 기도 좀 추려 이래 너무 길어 베드로가 우리를 걸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님 아니셨어요 아, 주님이 우리를 걸어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유령이라고 유령 가부도 마찬가지 겠지 그러니까 나 예수다 영화에 나는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래, 예수님과 너무리 걸어라.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걷다가 뭐했습니까? 맞았어요. 그 빠지는 순간에 베드로의 간절한 전기가 보였어요 뭐 뭐요? 배으로 한마디의 주요 소리에 주님은 두말하지 않고 손냄이므로 그를 건져려줬어요그 주요는 가시이 아닙니다. 살려달라는 위 많은 말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신령을얻구고 주요 앞에 절감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무쇠가 성도을 기도하면 이겼다는 게 뭡니까? 기도하지 못한는 겁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십니까 주의 의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일때문 기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결국 무쇠가 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내려갔어요. 자! 아론과 우리가 맨날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잘 논다 목사라는게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짐 빠졌냐? 짐 빠졌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요? 없지만 세상이 있어. 없어. 그럴까봐 안그러면 세상이 있다니까. 제가 개척해서 안양에서 박달동 쪽에서 개척을 했는데요. 그때 성도 100명 없고막 노인들 한명있었는 하나님 우리 위해 좋은 성도 보낸다고 기도할 때에 우리 양주교회 그때 1호 등록 성도가 여자분이었어요. 1호 1호 등록 성도다. 그러니까 개척교회전부다 시절에 뭐 하나님 아버지 좀 재료 듣고 이물 듣고 배워도 할 수도 있고 좀 그래도 그다음에 좀 내놓을만한 그런 성도 아마 한 사람만 보내달기도 했는데 우리 1호 기도해서 들어온 성도님이 미친 분이야. 여자 미친 사람이었어요. 성도 대여섯 명이 미친 사람 보니까 그거는 때맞이다 솔직히, 지금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처음 승부 보내달때 내가 미친 여자 보내달라고. 응? 이거 우리 교육이 아니라 옆에 교육을 여자가 잘못 한았다왜 미쳐서 그러는 가이 <웃음> 여자가 오지 말게 감당이 안 돼. <웃음>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여자가 안 와. 응답 받은가 안 받은가. 보여? 왜 <웃음> <이제> 자, 대답하지, <대답해도 웃음> 불안하지? 응답 받은가안 받은 거내간에 응답이 아안 쓰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부터 강대상에서 새벽에 려고딱 앉아있으면 머릿속에 그일 날이 삽니다. 그저 되겠지, 금수 마음이 길 근데 내 마음속에 한 하나님께서 들려오기를 이사구나 <웃음> 네가 목사가 되겠다고 어린 방울 수도 없다. 최소내 마음을 두드리는 것은. 소리가 두드렸어요. 제가 하나님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소리가 아니고 내가 사건의 이유를 알고 주세요. 뭘 알아야 사건을 고치든지 말 그래서 하나님과 맨날은 사건의 이유를 알고서 아침마다 기도하려고 그러 하나님이 응성을 하고 주셨어요. 응상이야 네가 모르는 그 여자가 별것 아 세상 사람이 그저다 버려도 나는 그 여자를 버리지 않으며 내 집은 바로 그리완자가모는 곳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강대상에서 내려다 울며 이제는 기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보내주세요 언제말하고 해도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한한달 지났는데 오늘 주일날 강대상 밑에서 기도하러 가 주일에 민달라고 죽어두고 딱 쳤는데 그저 기쁠까가안기쁠다 기뻐요? 걱정 내가 이랬어요 하나님 그래도 진짜 보내면 어떻게 해요? <웃음> <웃음> 꼭 기도뿐이지, 기도 하루 거듭한다못어 지나?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 하면서 너무 아픈 듯 쬐었나? 그게 제약성이 입으로는 은혜를 말하지만 은혜를 지 못한 게 제약성이다. 근데 저는 그 순간 보는 순간에 제가 성도 몇명안되지만 주고르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사도 신령 달달려서무엇입니다 찬송 다수보다 더잘 물러서 뭐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 그렇게 들어서 뭐 하시려고 합니까? 저 옆에 있는 저 여자를 보세요. 냄새난다고 다피하고저 여자 혼자 앉아있는데 그래도저 여자를 사랑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저 여자 곁으로 가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울면서. 그랬더니 그 당시에 여름대장 집사님 형님이 그 옆에 울면서 그 여자에 대해 다들 한 놈이 주! 내가 미친 여니야! 내가 미친... 우리 괜히 미친 여자 불생이었어요. 몇명 안내나서 놀아. 그 미친 여자 뒤에 다 가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세븐가 백두장 살고 있어요. 잃어버린그 살기를 다 마치고, 눈물로 마치고 축도권이었으니까 축비도마치고 하이무시 앉아서 우는데 어디선가 우는 소리가 나. 봤더니 그 여자가 울고. 나도 눈물을 묻히고 그 여인도 눈물을 묻히었더니 전도사님. 가자. 이거 슬픈 사건입니다 이게 남의 일 같아요 Aleluia! 들 언론 목사님들 복귀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꼭 만드시기를 주으로 부탁드립니다. 아 믿습니까? 아 결국은 사랑보다 더 힘은 어쩔 수 없죠. 바로 우리 모세를 였습니까 사랑했죠. 기도 못하는 모세를 흉건 것이 아니라 잘못한 모세를 남은 것이 아니라 네. 목사님 내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우리 교회를 한 가지 만잘 2003년도 이 예배당 칠대 우리 집사님들이 그때 제 보드를 생각어요 그게 누가 그래요? 아니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없어. 아니면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왜? 그때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목사님의 건축하는 것 같다는 게다 쓰러지 못하려고 하세요. 제가 사람을 잘 만났어요? 저는 사람 잘 만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김 목사님이 저는 여기 그 인터넷 방송을 보 일이 어떻게 됐냐고 얘기를 좀 드릴께요. 근데 늘 고맙지 않아요. 저도 설가로 가고 하다그래서 그냥 그 직원들이 있어서 그냥 인터넷 직원들 그냥 식사 대접하때 우리 위해서뭘 합사 대접했 때니까 온갖 때는다 하면서 여기만 못해니까 미안해가지고 그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렇게 한번 해요. 그래서 나는 직원들한테 대명한 거안와 봐요. 10명이나 온갖에서까지 그건 뭐혹끼리비스했인지 뭐, 뭔지 모르지만 그랬더니 자꾸만 전화오더 미안하다고 말만해. 미안했었제. 그러니까 아니 미안하고 다말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열 명이 죽적 넘었어. 어 아, 그래요? 어 아, 그렇게 그렇게 해서. 아그리또 왔는데 보니까 스물 다섯. 누구 야 올리는구나. 애당초 스물 다섯인데 들로 리는데 자꾸만. 그거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나프다 사러 가다가 또 와가지고 목사님 몇 명이래요? 아 지금 스물 다섯 명이래 또 어떤데 보니까.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어저께 그래도 혹시 우리 여분사람 언론이 보르니까 30마리 삽시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그분이 자기 돈 아니라고 통 크게 자기 돈과 돈을 사겠어. 깎끌라고그랬지 혹시 몇명 하여? 20명? 아니 그럼 한둘를안넣것 같은데? 이러겠지. 자기 돈안니고 30마리를 사왔어. 한번 지금 먹으려고 물어봐. 그러면서 물어, 아니 25명인데 거기3 0만원이라아가 적당히 하지 근데 연락을 다시 왔는데뭐 19명도 20명으로 줄었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비하하니까 랍스터 값 내가 물을, 뭘 물어요! 물을 사람이 그렇게 말하자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어저께 밤에 우리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요번에 필라에서 인터넷 방송 보시는 분들 몇분인지 모르지만 제가 다 도전합니다. 아멘 네. 사람이 걱정하냐 하나도 없어! 그러 그러니까 괜히 걱정했지, 김사한집 시켜놨는데 에? 나도 좀 왔어, 이게 조금 늘어 우리 또 어떤 집단이 없그평송는에 그렇게 직원이 많아요? <웃음> 왜 우리 가 우리 기도 한다고 그랬는자노 나갔잖아 하나아무도 하나, 아 글쎄 글쎄 내가 우리가 잘안 가는 사이에 뭐, 코로나 기간에 늘어났는지 약간 직원이뿐입니 <웃음> 이랬던 저랬던 잘 오셨습니다. 이랬던 저랬던 편안히 잘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네. 물증이 이미 돈을 냈습니다. 할렐루야. 아. 어디 가서 밥 먹을 때 누가 낼까 걱정하면 밥이 안먹어라. 그게 이미 누가 다 지불했으니까 이따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뭐 병원하고 일 일로가 해서 아마 성호지 되셔서 와서 그 준비 때문에 더 뭐, 와서 도 하실 텐데 그다음에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감사하시면서 맛있게 잡수식고 돌아가기를 주님으로부탁을드립니다 아멘. 네.